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슬라럼 교육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 연습을 위해서 필요한 등보대와 슈트 그리고 여분의 헤매 그리고 부츠까지 풀장비 전부 다 갖췄고요 이제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쪽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주차장이 좀 넓어요 거기서 아마 교육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자 보시다시피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한여름이라 오늘 낮 기온 최고 35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오후에 또비 소식이 있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어요 자 지금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처진 꽃갈이 보이시나요? 이 꽃갈 범위 안에서 지금 연습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촬영에 앞서 지금 송견 선생님께 촬영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왔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지금 장비를 이제 착용을 하고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비 착용 중인데요. 이 더운 날에 이 까죽 슈트를 입으려고 하니까 진짜 더워 죽겠어요, 지금. <웃음> <웃음> 자 지금 한창 슬라는 연습 중입니다 이게 다른 선수분들도 많이 계신데 와 날씨가 지금 낮 기온 36도 정도 돼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랑 친구랑은 완전 발인이었어요 일단은 프로 선수분들 타는 거 계속 관절하면서 견식도 좀 넓히고 좀 저렇게 타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꽤잘 안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안 돼요 저는 계속 지정만 지금 후추분받아가지고좀 고치고 싶은데 천녀라런지 마음대로 좀 안됩니다 친구는 생각보다 처음보다 자세가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무릎 꿇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는 한참 더 타야 될것 같습니다 자세도 많이 어정쩡하고 이런식으로 운행을 하면은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배워간다는 마인드로 빡세게 정자세를 연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것처럼 친구가 넘어졌습니다 아 명장면을 좀 놓쳤네요 이거 일단 상태 좀 보겠습니다 <놀람> 괜찮아? 야물 끊었다 물어 <웃음> 아니 여기 깜면좀 <깎은도 웃음> 깔려서.. <웃음> <안 힘들어. 웃음> 아 힘들어.. 아.. 자 지금은 점심 먹고 피크 12시입니다. 12시 반인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타진할 것 같아 타진.. 밥 먹고 지금 배도 부르니까 진이 좀 빠지는 느낌인데 또 다른 교육이 준비 중입니다 여기 와서 현실적으로 느꼈어요 와 나는 진짜 싹 발인 이구만 하고 자 아, 오후에는 팔자를할 건데요 네. 네, 두 개가 있어서 양쪽에 하나씩 하시면 돼요 네. 이제 네, 그염재님은한번 가운데 앉아서 해보시다가 영동이 빼고 해보실거고 재원님은 네. 일단은 가운데 앉아서 유니도를 일단 해보고네 네, 해보고 진행하실게요. 왜 지는 기분이지? 아, 저도 약간 느린 편입니다. 느는게 좀, 네. 좀 겁이 많아서 느린 편입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위에 갈지는 몰라요. 진짜로 그거는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의 보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열심히 해큰났다 <웃음> <웃음> <웃음> 이제 겁나 놀리겠다 또 아, 아따 <웃음> 자 친구가 지금 열심히 팔자 돌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지적할 점이 보이면 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좀더 좋은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완전 멋있게 잘타신분 계시죠 이분은 일반인이신데 교육을 좀 오래 받으셨다고 해요 이야 저는 저렇게 린 위드 하는게 되게 쉬운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도마치제 타다가 그 조금 누웠다고 마르케지 마륵해지... 어 아니야 어, 아니었어 <웃음> 이런 시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겸손해지시는 시간이 나와 5분 탔냐? 5분? 못 탔지. 어? 좀 탔어. 좀 탔어? 어. 탔는 같아. 어. 어쩐지 너무 힘들더라 <웃음> 왜 진짜 너무 힘들더라 <웃음> 진짜 죽을 뻔 했다니까. <웃음> 자, 재원 님하고 같이 하시죠. 네. 잘 됩니다. 멈췄다가 똑바로 하고 그 사람 멈췄다가 헐. 자.. 경험 없이 진짜 너무 경험 없이 이제 마지막 바퀴 돌때 팔자 돌기를 했거든요 무릎을 끌었습니다 무릎 끌고 푹~~ 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그거를 못 찍어주셨네요 그리고 마무리 영상도 못 찍고 바로 그냥 짐 쓰고 바로 들어왔어요 와 진짜 그잠깐에 인사드리고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드리고 바로 빠꾸했습니다 오늘 송교환 프로님의 슬라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확실하게 느꼈던 건 그동안 진짜 내가 잘못된 자세로 위험한 코너를 돌고 있었구나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었구나 정도가 될것 같아요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 한 번쯤은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다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하겠죠 근데 솔직히 이것도 보인 바이크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뭐저록 오늘 참 뜻깊은 하루였고요 여름철에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항상 탈진 조심하시고요 어딜 가시든 미지근한 거라도 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몸을 생각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1시부터 3시 타임은 조금 피해서 라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대부분 영상들이 투어를 가서 찍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터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이 생기면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실력을 좀 늘려야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